어, 이혜자님 어서오세요. 아우, 깨 아파. 네, 새벽에. <웃음> 잠을 안 잤어요. <웃음> 또 꼴딱이었어요. 이틀을 꼴딱이었어요. 감사해요. 근데 화면이 너무 밝죠. 왜그러지? 감사해요. 식사하셨어요? 일요일이니까 또 밭에 나가셨어요?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? 거말 <웃음> 아침에 해야지 더우니까 낮에는 그쵸? 일하시다 말고 지금 숙다육 때문에 <웃음> 잠깐 앉았슈 <웃음> 감사해요 복 받으실 거예요 <웃음> 고추 농사 잘 됐어요? <웃음> 고추 이제 모종 했나요? 한참 됐을 것 같은데 아 내가 또실망하는지 알아 위에서 또물 내리고 있어 아우 낫다. 나빠 나빠 나빠 이 예, 화면이 흐린 게 아니고 얘네들이 다 푸딩이 됐어요. 푸딩이 푸딩이 푸딩 얘 예, 펄범베르크금도 펄해졌어. 펄해졌어. 얘는 밖에 그나마 있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너무 얘네들이 말라가지고요. 거리대고 물을 한 번씩 휙 하고 그냥 살짝 뿌려줬어요. 그래갖고 지금 거리대에 하우스 벗겨져 있어요. 좀 이따가 햇빛 들어오기 전에 닫아야겠죠? 차강하고. 아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막 타요. 타. 타. 내 몸도 타. <웃음> 내 몸도 타요. 타. 팔뚝이랑 막 가만히 있어도 타는 느낌이에요. 그나저나 더워서 어떻게 해요? 다들 교회 가시는 날이라서 실방에도 안 오실 것 같아. <웃음> 물 많이 빠졌어요. 거의 다 빠졌어요. 지금 저기 뭐 led 등도 다 껐어요.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. 얘네들도 열이 나잖아요. 그래서 LED등도 창 있는데 있고 다 껐어요. 다 풀... 푸딩이에요. 푸딩. <웃음> 큰일 났어. 푸딩. 우리 집은 겨울 돼야 이뻐지는데. 그쵸. 올 사람은 오지만 언제 올지 몰라요. <웃음> <웃음> 바쁘신 분들인데 시간을 또 오래 오래 이렇게 끌면 안되는데 새벽에 잠도 안 주무시고 또 이렇게 또 실방 오셨어 아까도 실방 오셨는데 치치가 뽀뽀해 여기 여자아이 있었는데 어디로 떨어져 버렸어 여자아이가 없어. 치치가 뽀뽀하고 있어. <웃음> 치치가 뽀뽀하고 있어. 여자아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? <웃음> 우리 여기, 바이솔. 잘 있죠? 잘 있어요, 잘 있어. 오늘 물 살짝만 줬어요, 살짝만. 한번도 물 안줬는데, 살짝 줬어 그렇죠. 둘이서 놀아도 재밌어요. 둘이서 놀아요. 아 이거는 전부자 언니가 준건데. 전부자 언니가 새하고 거북이하고 조그만거 선물로 가끔씩 소모품은 이렇게 그 다육이 조금 많이 사고 하면은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다육이를 아예 사지를 않고 있으니까 바이솔 산 뒤로는 다육이를 사는 일이 없어 지금 바이솔 이거는 옛날에 사는거예요 하초 키울 때 다육이 키우기 전에, 요것도. <웃음> 치치. 가만이 <웃음> 뭐로 이렇게 해야 돼. 가까이 오면 얘가 주옴을 하더라고. 흐려지게. 예쁜. 이게 떨어져서 옆으로 놔야 돼. 그래서 뽀뽀가 돼, 뽀뽀가. 뽀뽀가 돼요 이게 <웃음> 지금 버클인데 키가 너무 커져가지고 웃자라가지고 버클인데 요만치 지금 웃자란 거예요 요만치 여기도 웃자라고 밖에 있어서도 아우 밖에 못 내난다니까요 다른 다육이들 다 내놓고 이거 큰 화분들은 한 개밖에 못 나가잖아요. 거리대에. 다른 것들 내보내야 되는데. <웃음> 바이솔은 화분들이 다 지금 크잖아요. 근데 저기 밖에다가 놓으려고 했는데 개인 물품 밖에다 하단에다 놓으면 안 된대잖아요. 그래갖고 큰 화분 두개다 깨버렸어요. <웃음> 그냥 써요 뭘아까 아, 심어놓고 보면 되지 나도 아깝다고 생각하면은 안쓰는데 심어갖고 밖에다가 지금 저기 이민도 밖에 있는데 그리고 저기 해바라기도 저 하나 그 블랙 그거 블랙 뭐였지 내가 이해자님도 준건데 립스틱인가 블랙 립스틱인가 그거 심어져 있어요. 아끼면 똥 돼. 다른 거안 쓰니까 써야 돼, 나는. 다른 거는 팔려도 지금 못 파니까 아, 이거 물 줬는데 요거 물을 그동안에 안줘고다 탔어. 아 악무도 잎다 떨어졌다가 다시 다 올라왔어. 근데 사랑무가 지금 오늘 물 주긴 했는데 잎이 다 떨어지고 있어. 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사랑무가 이상해졌어. 아 밭에 계시니 안 더워요 밭에 꽃밭 도깨고나온지 반가워 <웃음> 도깨고나온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도깨고나온지님 내가 시간이 시간이 저기 돼가지고 빠꾸당했잖아 빠꾸 빠꾸 빠꾸 몰라요 빠꾸 나 승인 취소도 돼가지고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실방하기가 힘들어서 못해. 치치코코 새벽에 새벽에 잠방으로 자 얘네들이 잠을 한 잔에 막 나도 못잤네. 그래서 이제 도깨고 나온지님, 이혜자님 아세요? 친구 좀 해주세요. <웃음> 고양이 키워, 거기도. <웃음> 그거 열심히 안 하면 진짜로 시간이 깎여요.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. 방송을 안 하잖아요. 깎여요, 깎여. 4,000시간. 그래, 유튜브 안 하지? 그래, 유튜브 안 하면 나중에 안할 거면 모르는데, 또할 거면은 시간을 채워놓고서 또 그만두고, 그만두고 해야 돼. 시간이, 걔네들이 1년 단위로, 아무리 구독자가 많아도 1년 동안 쉬잖아. 그뭐 시간을 1년 단위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, 빡구당해 빡구. 빠꾸. <웃음> 1년 단위로 한다니까. 1년 단위로. 아무리 많이 저기 했어도 아니야. 뭘 상관없어. 안 하겠다고 아예. 시간 깎여도 상관없다고. 예쁜 고양이들 몇 마리나 되는데 보여주고 그러지. 김종선 데이지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드시죠? 이현숙TV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<웃음> 이현숙TV님은 요즘에 그 호접란 키우세요. 여러분들 호접란 가서 구경 좀 해보세요. 예쁘고 싼거 많아. 근데 여름에는 조금 조심해야 돼. 다. <웃음> 다육이랑 같다. 호접난도 다육이랑 같다. <웃음> 유튜브 가기 안나와가 집이 조금 그 키우, 키우는데 이거 산찍기가 각이 잘 안나오지. 우리 집도 그래요. 각이 잘 안나와. <웃음> 이현숙님 잘 시간 아니에요? 자야 되는 시간 아니에요? 밤에 또 일해야 되는데? 고마워요. 어쨌든. <웃음> 시간, 시간을 깎이는 거라도 채워 넣어야 되잖아. 자꾸 깎이니까. 다른 분들이 영상은 봐주시는데, 내가 실방이라도안 하면, 그거 도로 합이 탑을 도로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니까, 그거를 채워 넣어야지. <웃음> 어떤 날은,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하겠고 어떤 날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하겠고 얼른 자요. 얼른 자. 양의 집을 요즘에는 새들어 산다고? 새를 낸다고? 한 시간 잤다고 날한 시간도 안 잤어요. 지금 어제 어제도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한숨도 못 잤어요. 어저께 실방이 있었잖아요. 어저께 그때 더 잤어야 되는데 실방 때문에 12시에 눈 떠가지고 아우 안 되겠더라고. 실방을 스패너를 해야 돼가지고. 아 더워갖고 의욕이 없어 의욕이 다여기도 물도 다 빠지고 별로 이쁘지도 않고 <웃음> 요거 나비 나비 날라다니게 해야 되잖아 정지하면 해놓지 말고 이렇게 하래 <웃음> 이걸로 해도 되고 요 앞에 짝대기에 양쪽으로 별모양이 있는 거 그거 누르면 나와요 뭐 나오냐면 이런 것도 나오고 <웃음>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반딧불이 같이 이렇게도 나오더라고 이렇게 그 색깔마다 틀리네 이게 조금 낫나? <웃음> 근데 여러, 다른 거는 그 얼굴 비칠 때 쓰는 거라서 안 되고 나비. <웃음> 나비로 나비로. 아, 오늘 아침에 그냥 김치 깍두기 김 그거에다 뭐 제이 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식사는 하셨죠? 좋아요는 눌러주세요.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이혜자님 <웃음> 지금 고추밭에 있대잖아요. 고추밭에. 고추밭에서 실망. 새벽에 내가 애들 잠방 튼다고 틀었는데 그때도 이해자님 왔어. <웃음> 얼른 자요. 얼른 자. 이현숙님은 저녁에 출근해야 되니까 얼른 자. 얼른 자요. 알아서 눌러줄게요. <웃음>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구독은 해놨으면 더 하면 안되고 아니 사람들이 참 이상한게 좋아요를 안 눌러주고 댓글을 써주고 간다. 참 이상해. 그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되는 걸갖고 좋아요도 안 누르고 그냥 댓글만 쓰고 가. 그리고 내가 가서 구독을 해줬잖아? 근데 싹 빠져나갔어. 구독을 해줬는데, 싹. 아침에 보니까, 구독했다가, 오늘 아침에 내가 구독하고 나니까 딱 나갔어. 사람들이 참 이상하지? 아까 다육영은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. <웃음> 내가 실망한다 그래갖고, TV 소리 줄이라 그랬더니, 지금 작은 방 저쪽으로 갔어요. 토요일 날은 쉬어야죠. 일요일 날도 쉬고, 어제도 쉬고, 오늘도 쉬고. <웃음> 아니, 이현숙님 말고,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. 나는 근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이제 나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그 구독자 수 적은 사람들 이렇게 구독해줘. 그리고 영상도 제일 많이 봐줘.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새로 왔어. 그랬는데 구독을 했어, 어제는. 근데 오늘 아침에 구독을 했는데 내가 구독을 해줬어 이제 구독을 해주고 영상을 끝까지 다 봐주고 그리고 왔어 그랬는데 좀 있으니까 한 사람이 빠져나갔어 <웃음> 아니 그냥 해주면 되지 그게 뭐돈 들어가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고, 에휴 참. 그러니까 속상하지. 그러니까 다육영우님하고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게 나는 지금 거의다가 내가 이렇게 해줬거든 그랬는데 가서 그 스튜디오 가갖고 이런 보면은 구독 안한 사람이. 절반이 넘어. 나를 구독 안 해준 사람이 절반이 넘어. 근데 또 그거 야물차게 또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서 또 그게 풀렸으면 또 스튜디오 가가지고 또한번 눌러. 구독 눌러줘. 아니, 그거 뭐돈 들어가는 일이라고 서로 그냥 응 끝까지 가는 거니까 그냥 하, 해야지 그거를 갖다가 뭐 취소하고 또뭐 그런 거 있어 웃기잖아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운 사람 아니 그리고 왜 좋아 와서 댓글을 써주면 구독 그 좋아요를 눌러주지 좋아요도 안 해주고 그러고서 가냐 참 이상한 사람들일세 <웃음> 난 연실 하트 날려주고 좋아요 날려주느라고 정신없는데 <웃음> 댓글도 너무 길게 맨날 써가지고 손가락이 아파 <웃음> 그러다가 또 멈치고 멈치고 그러니까요 에휴.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참고 있어. 그렇게 안해도 그한 번씩 유튜브에서 정리를 이렇게 할때 보면 구독자 엄청 빠져나갈 때 있거든. 막구독으로 영상도 안 보고 그래갖고 와서 구독했다고 그러고 간 사람들 있잖아. 구독이 풀리는 거야. 그래갖고 빠져나가는 거지. 영상 안 봐주고 봐줬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지. 그렇게 해서 이득이 되는 게 뭐야.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거지. 참. 아 어이가 없어가지고. 하하가 날만도 하지 선물 다 드렸다 그랬는데 아 선물 줬다 그러는데 올라가지를 않아. 내가 안 보이게 해 놨다고 그게 내가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 나는 볼 수가 있어요. 내가 그거 신경 쓰기 싫어서 그냥 요거 해 놓는 거거든. 안 보이게 그냥 신경 쓰기 싫어요. 자꾸 그거에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부러 숨겨 놓는 건데 나중에 안 올라가더라니까 간 사람은 가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 <웃음>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고 진짜 오는 사람은 해주고 그냥 영상 봐주고 다음에 안와도 안풀려 그 어쩌다 한 번씩 가서 영상 봐줘도 안풀려 독지 한번 볼까? 독을 독해? 케 독이구나, 뭔지. 여봐, 안 풀렸잖아. 독지 안 풀렸잖아. 여지금 저기, 뭐야, 저번에 독지만 왔다 갔잖아. 나는 안 가고. 그랬는데 안 풀렸잖아. 나 가, 영상은 봤어. 한번.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갖고 영상 다그다기 하는 사람들, 새로운 사람들 많이 봐 주라고. 또 기본적으로 봐 주는 사람들도 있고. 에유저 독지는 크크 t v 님 어서오세요 <웃음> 반갑습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아침은 드셨지요? 9시 15분이니까 <웃음> 오늘은 나훈아의 테스형이세요? 크크 <웃음> 동누나 올만이래 올만 서로 아는 사이야 도둑지아 <웃음> 동지랑 아는 사이야 저기 저기 그저기 감사의 정원님 그 영상 좀 봐주세요 <웃음> 영상은 영상은 잘 못찍어요. 근데 좀 봐주세요. <웃음> 그냥 있는대로 찍으시는 분이라 감사의 정원이에요. 감사의 정원 크크님은 <웃음> 끝나고 봐, 봐 드릴게요. 테스요. 테스형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엄청 덥대요 다음주부터 아 감자탕 아침부터 감자탕 어메 힘드시겠네 아니 작곡을 하시는데 테스형을 왜 틀어요 그러면 자꾸 오고 가신 걸로 해야지. 저작권 나가잖아 이거는요. 그래 숙제는 너무너무 힘들어.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와서 봐주시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유튜브들이 많으면 유튜브들 가야지. 다육놀이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실시간 하셔야 되는 시간 아니에요 <웃음> 실시간 하셔야 되잖아요 실시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영상에도 좀 신경 쓰셔야 될 텐데 실망만 하시면 안 돼요 영상도 올리셔야 돼요 영상을 잘 신경 써서 올리셔야 돼요. 나처럼 하면 안 돼. 영상을 잘 만들어 갖고 그걸로 조금 승부도 보셔야 돼요. 그 키핑장 같은데 하고 계시고 그러면 키핑장도 찍으시고, 그러니까 영상으로 하세요. 영상으로. 실시간은 시간 채우기에 시간 채우기. 하이. 누구시지? 하이님 어서오세요. 하이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실방 저는 지금 시간 때우기 용으로 좀 하는 거예요. 다른 분들이 봐주셨는데 내가 안하면 시간이 자꾸 줄어들거든요. 그래서 하는 거예요. 승인받고 퇴짜 맞았잖아요. 한 아파갖고 6개월 동안 놀아서 <웃음> 그러니까요. 나중에 시간 이제 그 구독자가 어느 정도 한 800명, 900명 정도 찾잖아요. 그때 실시간을 하시면 돼요. 어느 정도 많이 하셨죠? 한 2,000시간은 하셨죠? 계속 하셔서 2,000시간은 넘었을 것 같은데. 시간하고 비둥하게 가면 좋아요. 네, 그러세요. 파이팅 하세요. 더운 날씨 건강하시고요 감사해요. 땡큐 <웃음> 땡큐 땡큐 휴일이 바쁘죠. 식구들 밥도 챙겨야 되고 바빠요 바빠 저도 오래 오래 앉아서 하지는 못하고 목소리도 금방 변하고 벌써 깨지는 소리잖아요 <웃음> 얼른 똥 치우세요 똥 치워 똥 치우세요 감자 캐요 가서 감자 그거 잘 보면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오줌이 틀리다. 도깨고 나온지 봤어?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오줌 덩어리가 틀리다? <웃음> 여자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감자같이 생겼고 남자거는 막 퍼져있어. 잘 봐. 여자께 그런지, 남자거 그런지 확실하지는 않지만, 내 생각엔 남자가 퍼졌는 것 같아. 똥 치우요, 똥. 똥치워올려요 똥. 똥 치우세요. 화면을 너무 저기 하니까, 응, 응, 안 되네.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. 너무 흐릿해서. 똥치로 가세, 똥치고 이해자님에는 고추 농사 지우고. 나는 이렇게 조금 하다가 자러 갈게요 <웃음> 뚜껑 닫고 좀 있다가 뚜껑도 닫아야 돼 멈춘거 같지? 왜? 안올라가지? 뜨거워. 혈액이가 왜 갑자기 뜨겁냐? <웃음> 엄청 뜨겁네. 뜨거워요. 제말 들려요? 들리면 누가 점점점 찍어주세요. 화면이 안 올라가. 점점점점 찍어주세요. 이슈 채널 곰돌이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곰돌이님 반갑습니다. 식사하셨죠? 커피 드세요. 냉커피. 네, 냉커피 네, 드세요. 냉커피에요. 이거 이혜자님 냉커피 드세요. <웃음> 더운데 냉커피 한잔 드시고 가. <웃음> 아, 여기 한잔 줬는데 왜 타냐구요. <웃음> 웃겨. 너무 더워서 오래 못할 것 같아서 한 40분 되면은 끝, 끝내야 되겠어요 <웃음> 돈까스 아침에 아유 그래도 맛있겠네 수프랑 같이 드시면 그냥 우리는 아침에 김하고 김치에다 먹었어요 열무김치 김치, 깍두기 김,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. 아주 셔서 너무 감사해요. 이 예, 자님도깨고나온 예. 님 <웃음> <웃음> 또 김종선 데이지님 이현숙 t 비님크크 t 비님 제이님 또또또또다육놀이터님 하이님 응왜응 이슈 채널 검다리님 제가 40분에 끝낼게요. 날씨가 너무 지금 <웃음> 날씨가 너무 더워 더워 인사하는 거예요. 지금 이름으로 이름 불러드렸어요. 그리고 댓글란에다가 나중에 또 쓰도록 해볼게요. 40분에 끝낼게요. 여러분 더운 날씨 건강하시고요. 휴일도 잘 보내시고요. 사랑합니다. 와주셔서 감사해요. 이혜자님 더위 조심하세요. 하트하트 하트 감사합니다. 끝맺을게요.